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충격적인 진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문자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있지만 대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면 야 이거 남이야기네 뭐 대부분 타지역이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문자메시지를 딱 열었는데 어? 우리 동네일 뿐만 아니라 어? 우리 아파트 단지네 불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 0 0 m 금 근방에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시간이 지나고 나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코로나가 몇 동에서 발생했는지 누가 걸렸는지 알수 없으니 그만 문의를 해라 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우연한 일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은 아 우리도 알수 없다. 보건당국에서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가 뭐 도대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계속 전화 질의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끌어당긴 법칙을 인식을 할때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하나요 아, 돈, 돈을 끌어당기는 거야 돈을 생각하니까 돈이 나타나야 돼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끌어당긴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뭉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과 같은 진동수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과 같은 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위를 집중하고 있는 것, 것들이 나의 주, 지배적인 어, 진동수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코로나가 어딨지? 누가 코로나에 걸렸지? 몇 동이지? 어떻게 다녀야 되지? 아 계단으로 다녀야 되나?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안되나? <웃음> 이쪽 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나갔을까?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계속 외쳐대는 거죠 그럼 내 삶에서 뭐가 펼쳐질까요 코로나가 없는 깨끗한 삶이 펼쳐질까요 하루종일 내가 코로나 생각하고 있고 코로나 어딨냐고 외치고 있는데 내 나의 삶에서는 당연히 코로나가 펼쳐지겠죠 만약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로나를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를 자기 삶에 끌어당기게 되겠죠. 우리가 현존이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현존이 뭡니까? 현재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걸 보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건데 코로나는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며칠 전에, 몇주 전에, 지금 이제 몇달 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살면서 그 코로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서는 더 많은 코로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제가 그 계속 전화 문의하는 걸 보고 아, 저도 막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인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가지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혼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때 굉장히 뭐가 올라와서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마저도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올라오고 있는 이 반응들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이 반응들 마저도 사실은 내가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려놓음이 뭡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반응들을 그대로 놓아버린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반응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어떤 욕구로부터 나왔는가를 파악을 하고 흘려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게 될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흘러서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코로나는 이것을 항상 외치고 파헤치려는 사람한테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게 될때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적용을 하게 될때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 오늘 영상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주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 최근에 제가 온라인 과정도 준비하고 있고 단체 카카오톡 방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들이 준비되는 대로 어, 계속 공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 빠르게 이런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희 뉴스레터 어,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어, 이메일 무료 코스들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더보기 눌러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어 이메일을 등록하실 수 있는 어 주소들도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